조상과 자손은 DNA가 같기 때문에 영향을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연언니아입니다. 조상님들의 천도가 필요한 이유가 여러가지 있지만 그 한가지 이유는 자손은 조상에게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은 생활도 해야하고 생각도 해야하고 책도 봐야하고 이렇게 이것저것 하다보면 생각이 많이 흩어집니다. 생각이 흩어지면 기운이 모이기 어렵고 기운이 흩어져서 힘이 모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죽어서 영이 되신 분들은 일심입니다 돌아가신 분들은 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고 책을 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한 가지 생각만 합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살아생전에 본인에게 가장 각인되어 있던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살아생전에 몸이 많이 아팠다 하면 계속 아픈 생각만 합니다 그렇게 계속 아픈 생각을 하면 그 생각이 같은 기운끼리 서로 감응하는 동기 감응을 일으킵니다 자신의 DNA가 같은 기운에 영향을 주는 것이지요 이유는 조상과 자손은 DNA가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상이 아픈 생각을 계속하면 자손이 괜히 여기저기 몸이 아픕니다 무덤 속에서 물이 차다, 춥다 라는 생각을 하면 자손이 괜히 추운 것이고요. 그렇게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같은 기운에게 전달되는 것이지요. 조상이 아파, 고통스러워하는 생각이 너무 강렬하면 어떤 식으로든 그 고통이 후손에게 전달됩니다. 교통사고가 난다거나 병에 걸린다거나 해서 같은 감정을 갖게끔 전도시키는 것이지요. 그래서 천도는 조상님들에게도 필요하지만 자손들에게도 필요합니다.